오,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청담동 기우쌤이거든요 어, 예쁘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니가 잘하면 돼 <웃음> 잘하실 수 있으세요? 네 탈색약은 이거 썼어요 올리브영에 파는 5,900원에 샀어요 블랙백이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이거 별로예요 <웃음> 어 얼굴 안 나오니까 진짜 별로, 별, 별로요? 저는 탈색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, 씨, 이것만은... 내가 할게, 넌. 두개 탔어? 하나지? 응, 응넌 집주인이니까. 그래. 아 이거 못 믿었어요, 여러분? 내가? 나 잘해. 수술용으로 할게. 김간. 오늘 환자 수술이 뭐지? 심장입니다, 일단. <웃음> <웃음> 한 번에 두개다할거든요 김간. 여러분! 섞어줄게요. 통을좀 있어보이는 있어 는 걸로 하던 본죽이야 우리 모두가 아는 지금 뭐.. 어 냄새! 붉은 게 없는.. 나 입술 왜 이래.. <웃음> 침이라도 바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. 너무 유행이 지났나요? 브릿지가? 아, 지나지 않았어 내가 봤으니까 브릿지라가지고 발레아쥬 염색이라고 하는데 브릿지 아니야? 똑같은 말인데 브릿지? 보통 발레아쥬라고 많이 하고요 이거는 쓸게요? 네 <웃음> 괜찮아요 나 이거 개짜가머리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나 들어가던데? <웃음> 난안 들어가 에이 설마 <웃음> 이쪽으로 가 빨리네 <빠집니다. 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부터 다 들어가 이럴 리이야 됐다 이수시계를 이용해서 일단은 머리를 조금 빼주도록 해볼게 나안 보여 이거 이렇게, 이렇게, 근데 이빨좀 <웃음> 바짝하게 일단 이렇게 바짝 해줘야 돼네 <웃음> <웃음> 이거 썸네일이아 <선내리. 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안 빠지는데? <웃음> 진짜 안 빠져? <웃음> 이게 구멍이 어 더, 이게 한 땡겨봐 이쪽 이렇게 땡겨봐 어. 할 부분 됐어 일단 뒤부터 섹션 나갈게요 아, 근데 <웃음> 망했다고 해서 너한테 뭐라 안해 너무 많이만 안 뽑으면 될거 같아 근데 너가 너무 찐따같이 너무 조금 뽑지 마라. 네. <웃음> 내 얼굴 봐봐 <웃음> 아니, 한 번만 제발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 쓰면 이렇게 돼 <웃음> <웃음> 이만큼? <웃음> 괜찮아 물론 느낌대로 해 그냥 어 그만큼 잘 뽑았죠? <웃음> 그러니까 내눈 어떡할 건데 아 아파 조금 참으세요 응. 아니 이거 이쁘게 해주고 싶은데 기다려봐 응 어, 그치? 니도 망치기 싫지? 어, 나도 셀프가 몇년 차인데 내가 경력이 음. <웃음> 얘중경미 네, 네 선배님. 왜? 아, 선배님. 앞에 아에 이게니 교양? 이게니 교양이야? 야 머리 땀 차가지고. <웃음> 야잘 나온다. 이쪽 오겠지. 머리가 좀 많은 쪽은 잘 나오나 봐. 아. 이마 찔릴 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어, 괜찮아. 아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가? 아니야 괜찮아. 감고, 어머, 여기 딱 좋아. 어머, 머리 잘 뽑혀. 야! 여기 찢은 곳. <웃음> 저 아무리 좀, 좀 많이 해주세요, 선배님. 에이. 요구사, 무도전나았지저일당 <웃음> 주실려나 봐요. 일이요싸요 이쑤시개? 열정 짱삥 김가야, 이쑤시개. 어! 음. 나왔어요. 머리가 보여요. 오케이. 어! 진짜 아픈 거 아니지? 어? 진, 진짜 아파. 어 미안. 아, 왜 아니요? 괜찮아. 어디 쪽더 뽑을까요? 지금 거울로 한번 보시고요. 좀 많이 <웃음> 뽑아야겠다. 알겠어 <웃음> 뒤쪽? 그러니까 이렇게. 그냥 전체적으로 다 뽑으란 말이야 두피에 오늘 피가 날지도 몰라요 어 아, 예쁘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어 어떻게? 니가 잘하면 돼 <웃음> 뒤에는 내가 안 보니까 굳이 많이 안 해도 돼와 진짜 개못생겼어 아 존나 웃긴 해도...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? 어. 그냥 군말 안 하고 와, 나를 해주는 대로 한다고 하니, 하더니 지금 존나 요구하는 거 있어 나 배달의민족인 줄 알았잖아 <웃음> 음, 자 이제 여러분들 이만큼 잠깐만 들리는것들 속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가 뽑아줬고요 우리 홍홍친구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탈색약 바르도록 할게요. 탈색약? 아 이건 막 발라도 되잖아. 어, 정성 담아서. 정성 담아서. 머리 감겨주시나요? 아니요, 머리는 그냥. <웃음> 아 머리 감겨줄게. 왜? 감겨줄래. 왜? 아, 그것도 영상 찍어. 야, 20분 정도만 있으면 되나? 30분? 제가 컬러 테스트 보고 결정할게요. 전문가요. 야, 네 장갑 꼈어? 자, 여러분 탈색은.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해서 발라줘야 되시는 거 아시죠? 고루 이렇게 들어가야 해. 야 벌써 빠지는 느낌이다. 벌써 색깔 빠지고 있어. 응. 어. 내가 염색물 하도 그런가? It's raining man. Hey. 네. Hallelujah. It's raining. man 음악 좀 man. 틀까요? 좋아요. 아 진짜 전문가다. 이제 10분 뒤에 탈색에 한번더 발라주고. 그러고 20분 있다가 쉴게끼좀 쉬어. 나 쉬어. <웃음> 아, 좀 들어. 쉬어. 좀 쉬라고. 2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, 여러분. 새벽 5시 반. 아니요. 내지 다다본. 새벽 5시 반. 아, 이구나. 약을 한번더바른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청담부 기우쌤이거든요. 너무 쉬운데, 탈색을 했는데, 살짝 덜 빠져가지고 한 번만 더 빼도록 할게요. 이게 애가 이렇게 만들었어. 있다, 이 자식이. <웃음> 여기가 근데 딱 어떻게 신기하게 여기 이렇게 딱 많이 나왔어 사실 저는 이 앞머리가 좀 많이 나온 게 아쉽기는 응. 해요 왜? 너무 촌스러워 보여서 어, 아니요 근데 지금 옆에 보면은 옆에가 진짜 이쁘게 너무 잘 됐거든요 이쪽도 어, 약간 나 앞머리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나 앞머리 포인트 넣는 게더 좋다고 하시니까 응.